네, 안녕하세요. 기타 씨는 은송입니다. 네, 연습 많이 해보셨죠? 자 지금은 25마디부터 오늘 할 곳은 36마디까지 할 건데요. 25에서 30마디까지는 그 전에 했던 그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30마디까지는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쳐볼게요. 같이 한번 쳐보세요. 25에서 30마디까지 같이 한번 쳐볼게요. 시작! 자 보시면 마지막 30마디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변형이 일어나는데 마마마이 e 잡고 그 다음에 7,6,7 또2 e.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에 F 1번 플렛에서 F를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뮤트하면서 다운 하셨죠? 그 다음에 다운 하시면서 얼른 손을 바꿔요. 2 e. 자 드디어 31마디 가겠습니다 31마디 보면은 688 이렇게 잡죠 자688 이렇게 잡는데 악보 688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잡으면 큰일나요 그죠? 688 말고 6번줄, 5번줄, 4번줄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1번 손으로 1번줄을 제 손가락 마디로 눌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688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뮤트하면, 이렇게 잡으면서 뮤트하면 안정적으로 되게 뮤트가 되고,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6, 7, 6, 7, 6, 7, 6, 7, 악보상 이렇게 됐죠? 빠 그리고 가오로, 가로로 된 부분은 뭐냐면요. 뮤트 그냥 따단, 따단 그냥 떼고 그냥 뮤트하고 오른손은 계속 자, 31마디 마디에 오른손은 계속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다운 이렇게 하고 있고 왼손으로 컨트롤을 해주세요. 자 다운 젤첫 마디 뮤트됐죠? 해서 이로 갑니다. 자이세번 치는데 이게 뭐죠? 어피트죠? 마디도 비슷해요 빠밤 따단 따단 따단 따단 하고 자3 뮤트 3 업비트 A 잡고 A를 또 1번 손가락으로 3개 잡으세요 그리고 다운 자 연결해 볼게요 32마디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자, 33마디. 자, 313마디. 자, 이이 이 부분은 코드가 아까는 메이저 코드였는데, 마이너 코드. 자, 아까처럼 요령은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6을 누르시고, 나머지 7, 8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 코드를 반음이 반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 34마디 보면 다시 메이저코드 6, 8, 8, 6, 7, 6, 7, 6, 7, 6, 7, 내려가서 뮤트 하시고 1이에요. 6번 줄 1을 잡은 다음에 목적지가 35마디 보면은 7에서 F코드를 잡는 거거든요. 7에서 F코드 폼을 잡으면은 B코드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볼게요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적지가 7번까지 딱 1번에서 7까지 쫙 슬라이드 밀어요 잡고 땡기고 잡고 밀고 자, 간단하죠 7 6 5 6 7 다음에 36마디. 여기도 8, 7, 8, 8, 7, 8, 8, 7, 8, 이렇게 잡고 1번 손가락으로 뮤트. 뮤트 해주세요. 사람 손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좀 손이 크시거나 각자 다르니까 자기만의 폼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영영. 영영 할때 6번 줄만 치지만 나머지 뮤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운업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6마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8, 9, 다운, 업 8, 9, 다운, 업 8, 9, 0 자, 이때는 특별하게 다운 해주시고 7그 다음 37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한번 연결해서 한번쳐보볼어요 30마디부터 한번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시작 따나나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